<웃음> 저 영상 누구게요? 안녕하세요. 일일입니다 오늘은 남친 룩의 대명사, 한혜씨의 패션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반바지 긴 양말 조합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의 착장이 짱 많아요. 그만큼 한혜가 지겨있는 착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어, 되게 입기 쉽고 성공하기도 쉬운 룩이에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은 이런 룩 진짜 많이 볼수 있어요.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착장은 미키마우스 착장이에요. 흰색의 검정 반바지, 흰 양말, 반스 올즈스쿨까지 보면 블랙 앤 화이트. 이런 색 조합은 진짜 실패하기 힘들지 않나요? 하여튼 미키마우스 티만 아니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저 강아지 고양이 진짜 좋아하지만 살짝 옷이나 그런 데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캐릭터 동물 들어간 거 싫어. 캐릭터는 펜시로만 <웃음> 아무튼 블랙&화이트 앤 조합에 구찌 모자를 딱 써줬어요 저 캔버스 소재의 야구보다는 구찌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음, 구매하고 착용하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꿀벌룩! 널찍한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반바지 그리고 흰색 양말을 신었고 거기에 구찌 슬리퍼를 신어줬어요 가을에 진짜 많이 요러고 다니죠. 캠퍼스에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많이 볼수 있어요. 그리고 라코스테라이브의 체크바지. 하느님 스타일이 너무 좋으신데 너무너무 좋으신데 솔직히 얼굴도 넘나 열일하는 것 같아요. 저 하늘색 피켓 티셔츠는 라코스테라이브 건데 피켓 티셔츠로 유명하죠, 라코스테라이브도. 저 체크 바지 패턴이랑 컬러는 살짝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노랑 컨버스랑 같이 있는. 하느님 다리가 너무 예쁘다. 다리 예쁜 사람이 진짜 반바지 입고 다니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빨간색 반스 올드스쿨. 아 이것도 완전 대중력이죠 후디에 반바지 긴 양말. 신발은 반스 올드스쿨. 색감이 비슷한 착장으로 저 폴로랄프로렌 피켓 티셔츠 입는 게 있어요. 반바지에는 피켓 티셔츠가 되게 잘 어울리나봐요. 폴로랄프로렌에 대한 브랜드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은 여기 더보기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 빨간색, 검정색 깔맞춤 룸꾼 어! 신발을 골든구스를 신어줬는데 그런지 룩 추천할 때 나온 골든구스죠. 골든구스... 한때 아이돌 연예인들 진짜 많이 신고 다니 지금도 많이 신고 다니나? 아무튼 그런 스니커즈죠 그리고 다음은 양말이 없지만 이거는 양말 신으면 진짜 완전 찰떡이지 않아요? 이거는 딱 올드스쿨 룩이라고 할수 있어요 저거는 저 티셔츠 티켓 티셔츠? 저 상의는 폴로 랄프로 렌시피 구성 컬렉션 제품이고요. 컬렉션은 9 3년대 년대 9 3 발매했던 제품들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재발매한 거라고 합니다. 가격대가 조금 있죠. 제가 최근에 홍대에 있는 빈티지 샵들을 몇 군데 돌았는데 이런 거 진짜 많더라고요. 알록달록이들. 제가 올드스쿨은 8, 90년대 알록달록이 이신호등 빵빵 룩이라고 아, 여기 영상에서 말했었어요. 올드스쿨 브랜드 추천도 있으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릭클릭! 클릭. 마지막은 피지컬이 미쳤다. 검정색 착장에 흰 양말 구찌 슬리퍼인데요. 가방은 수프린 거네요. 이런 꾸안꾸 진짜 너무 좋죠? 뭔가 도서관 가면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은? 도서관 갈때 저런 백팩 메고 다니잖아요. 양말 추천을 하자면 사실 양말은 네이버 같은데 남자 긴 양말 이렇게 쳐가지고 가장 많이 판매된 그그 순위 이렇게 찾아서 구매하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만약 브랜드 양말을 찾으신다면 미니멀룩의 대명사 코스에서 찾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어, 댓글로 미니멀룩도 추천해주세요 라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 분에게 코스를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반바지 긴 양말을 베이스로 상의는 티셔츠를 입거나 피켓 셔츠를 입거나 후드를 입거나 모자는 음, 볼캡 야구 모자를 쓰거나 신발은 슬라이드 슬라이드는 슬리퍼의 다른 말인데 발이 미끄러지듯이 들어간다고 해서 슬라이드라고도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스니커즈 이렇게 신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늘 패션을 살펴봤고요 아 조만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Cuidado, cuidado, 가 u i d a d o cuidado, cuidado, cuidado, c u i d a 마음이 u i d a d o cuidado, c u i d a d 아들면 i d a 고안